I don't give a fuck about you. I don't g i v me. I don't give a fuck about s a y c o 코스트코를 처음 오는 첫놈이에요 <웃음> 어디 한번 털어볼까요? 와, 완전 그냥 막 쌓여있는데 뭐가? 오 이렇게 진짜 완전 박스채로 다 쌓여있구나 먹을 거 먹을 거 식품 그래 냉동식품을 가보자제 <웃음> 눈에만 안 보이나요? 아, 해시브라운 하나 보였다 사야 된대요 내 눈에만 안 보이냐구 아니, 인터넷에서 보던 그런 게왜내 눈엔 안보이냐고 인터넷에서 <웃음> 꼭 사야 된다고 했던 <웃음> 그것이 여기 다 찾았다 스트링 치즈 드디어. 드디어 드아찾았습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치어 드디어 드치즈 드디어 드디어 드2어드2어2디0드2 2 드디어 드디어 드어 뭐더살게더 있다? 이 설레 설레 너무 좋아. 와 새우가 진짜 실하게 넣어있어 대박이다. 토끼. <목> 에이, 귀여워, <목> 베리, 베이크리 베이크리 대박 이 타르트 진짜 딸기 아낌없이 올라간 것봐 미쳐버렸다 진짜 조져버렸다 와 진짜 이 빵들 미쳤다 진짜 파이버 대박 크라마상 이거 사야된다는데 제 빵을 싫어해서 진짜 치즈케이크 이거 대박 대박 <웃음> 초코 고소가 <호성아. 웃음> 대박 해자스러워라 진짜 케이크 이렇게 크네 진짜 와우 와우 진짜 이 대박 이거 레드벨벳 컵케이크 진짜 이거 말로 만 듣던 머핀 이거 꼭 사야 된다는 그 머핀 이게 그 머핀이죠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머핀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은 아빠가 내고 하나 사 왜 몸짓 타는데 <웃음> 왜, 왜, 왜? 사! <웃음> 7,000원에 이게 몇 개? 하나, 둘, 셋, 넷. <웃음> 얼마나 이득이야? 이건 지금밖에 못 사. 딴데 가서 못 사. 여기밖에 못 사. 요있어 맛있어. 맛있 네. 코피나 우유 한까지있시면안 되고 수술해야 됩니다. 이 대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장건강에있습니다니다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산게 아니라 시식을 하러 간 거였어요 자 <웃음> 거기 있는 시식을 다한거 같아요 진짜 소화제 그 뭐냐 유산균이 들어있는 소화제 그거부터 그 다음에 뭐 음식 뭐 치즈에 관련된 거 고기 밥 있었고 떡볶이 있었고 뭐 이제 빵 종류에다가 이제 술화이트와인레드와인까지 <웃음> 그냥 식사를 하러 갔어요. 식사를. <웃음> 그래도 신식이 많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. <웃음>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. 구독 버튼 꾹꾹 눌러 주시고요. 그러면 다음 브이로그 때 만나요. 안녕.